Hey girl, look, I'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. You got two choices, yes or yes. Oh, ah, ah, 둘 중에 하나만 골라, yes or yes. Oh, ah, ah, 하나만 선택해요, yes or yes. 내가 이렇게도 이 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함에 생각보다 과감해진 나의 시나리오 이 정도 플랜이면 완벽해 만족해 I don't care 누가 뭐래도 내 맘은 정했어 yes 그럼 이제이 네 대답을 들을 차례 힘들면 보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 y e s 네 마음을 몰라 준비 하나만 선택해 요서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자 선택은 네만 solo to you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